이거 뭐 완전 물같은 요거트여서 그냥 이렇게 후루룩 떠먹을 수 있어요. 오랜만에 이런 물같은 요거트가 땡겨서 한번 사봤습니다. <놀라> 무아과 얼그레이 그레놀라 코코넛이랑 진짜 호불호 엄청 갈릴것 같은데 저는 완전 완전 완전 싹싹싹 긁고. 조림 만들 2분의 네. 1. 간장을 1.5 정도로. 1, 2분의 1. 제가 원래 무화과랑 여기 브라타 치즈 올려서 먹으려고 했는데 주문한 줄 알았더니 주문을 안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어니형 크림치즈 치킨 먹으려고 잖아요. 나는 대퍼. 엄마 본 사람 없아 엄마 닮았냐? 아. 머리 빼면 내 머리가 더 좋아. 요 오리고기랑 계란 넣어 가지고 당근 김밥 만들 거예요. 여러분 제가 김밥 싸려고 했는데 김밥 김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 삼각김밥용 김을 한번 써보려고요 이거 진짜 귀 이렇게... 파에서 파는 딸기빵 만나요. 오늘은 이거 먹고 친구네 놀러 가기위 해서 거기서 저녁 먹을 거라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먹으러... 거. 하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내가 까먹고 있다가 아까 커트 왔할때 커트가 까고 그냥 폴린데스 찍는 거야. 너무 많이 했더. 간 일인데. 사회성이 오져 버렸네. 너 사회성 인간이구나. 어디 없었어? 남자도 는거 그러니까. 나너 모르겠어 사실. 오래돼서 도로콜릿이 아, 도로콜릿이 오늘은 지난번에 먹고 남은 유부 두 장이랑 오리고기 잘게 썰어서 볶음밥 해 먹으려고요. 음, 볶음김치도 가져왔습니다. 마늘 간장치킨이랑 대파 계란볶음밥 해서 같이 먹을 거예요. 엄마가 대포 뽑았으라고 이렇게 손질해놨어요. 짜잔 엄마표 볶은 김치도 있어요 이 간장치킨에 양념이 되어 있어서 일부러 밥에는 따로 간을 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순삭했어요. 이렇게? <웃음> 순삭은 또 어디서 배웠어? 싹 먹는 걸 순삭이라고 하아오 유튜브! 오 순삭! 네, 전 여기 아몬드 있던 거좀 먹고 안 먹었어요. 커피만 마시요고 이거 들하고엄마고하는데 오늘 저녁은 지난번에 먹었던 샐러드에서 먹었던 상겹 메밀면 샐러드를 먹고 싶어가지고 저는 요거 닭가슴살 메밀면 샐러드 먹을 거예요. <놀람> <놀람> 너무 좀... 짠! 잘 먹겠습니다. 오, 너무 색감이. 강아지 산책하고 카메라 매장도 하나 먹어봤었고, 엄청 배고파요.